내가 오늘 들판에 가서요 이거 쑥을 이렇게 많이 뜯어왔어요. 쑥이 너무 잘자래 가지고 안만 뜯어도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로 이제 쑥 버무리 요새 이게 연할 때쑥 버무리 해야 맛있거든. 쑥 버무리하고 부침게할 거예요. 이게 네번이 쳤어요. 깨끗하게 물을 좀 붓고 이들판에서 뜯었으니까 좀 식초로 좀 소독을 좀 해야 돼. 알카리소에다 담그면 식초 안 넣어도 되는데 내가 우리 알카리소 하려다가 또 여러분들이 보는 게 식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식초를 했어요 불어나버렸네 이거 식초 넣었더니 싱싱해져 버렸네 더 한번 헹궈 갖고 볼게 먼저 이거를 찜통을 준비해 놓고 쪄야 되니까 이스포을 하는 거 아주 쉬워요. 미쳐가지고 쌀가루만 묻혀서 찜면 끝이요. 이게 쌀가루에요 맵쌀가루. 맵쌀, 쌀가루 아니에요. 이건 안 빠고 그냥 하네. 응, 어, 이거? 응, 안, 어, 안 빠. 소금 좀 넣어주고. 아, 이게 설탕이네, 진짜. 난소금이줄 알았는데. 이게 설탕이었어요. 나 헷갈렸어. 설탕을 좀 많이 넣어야 돼. 좀달짝지근해야 이게 맛있거든. 아 소금 이거였어. 음. <웃음> 소금하고 소금하고 이게 설탕하고 똑같아가지고 내가 헷갈렸네. 물도 안 하는구나. 야, 물 해. 야, 물 해. 물좀쳐어야지물기가 음. 음. 없으니까. 이게 햄버기면더 편하겠네. 응? 어제 새벽 다섯 시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자다가 <웃음> <내가 자나가> 일어나서. <웃음> 자르고 다시 연결해서 <웃음> 고치니라고야저는 <너는 웃음> 밤에 응? 공룡배질 가지를 않나? <웃음> 보일러를 고치지를 않나? 아유, 아유 우리집 보일러가요 뜨거우니까 이게 잘 터져요 그지 밤에 얘가 몇번 고친지 몰라 이제 이게 좀 쌀가루가 좀 많이 하려면 좀더 많이 이렇게 묻히면 돼 너무 숨어 있는 것 보다 좀 쌀가루가 좀, 좀 많이 묻어 있는 게더 좋거든. 무무무무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찌는 거야. 근데 좀 달아야 되는데. 나도 정확한 양을 몰라가지고, 달지 안 달지 모르겠네. 이게 안 달면 맛이 없어. 좀 달아야 돼. 설탕 좀더 넣을까? 조금만, 이 정도만. 이렇게 찌면 돼. 이제 끝이야. <웃음> 이거요? 불 끄고, 다 익었어. 한 15분 쪘어요. 다 익었네요. 나맛좀 볼래? 맛있어. 음, 좀 식어야 되나? 지금 음, 먹어보고 좀 식어야 돼. 돼. 근데 이게. 되게 음, 음. 이게 지금 쌀가루를 조금 더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 내가 정확한 비율을 안 했는데, 쌀가루 좀더 넣어도 괜찮해요 아, 맛있네. 맛있어? 음. 아, 쑥이 연해가지고 부드럽지? 쫄깃쫄깃한데 <웃음> 식으면 더 맛있겠다. 응. 식으면 더끓딱거여 식으면 꺼내야 되겠다. 내려놨다. 응. 그니까 하나도 안 닳네? 응. 설탕 넣길 잘했네? <웃음> 내 말이 맞지? 어. 자일로서 설탕은 그렇게 달지 않아. 단말 달지가 않네, 진짜. 딱 응. 됐네. 딱 됐지? 너무 응. 안달면 맛없어. 그만 먹어. 어. 이거는 이제 조금은 부친게 좀할 거예요, 부친게. 요거는 남은거 이거는 이제 인절미 내일모레 인절미 할게요 소고 엉치, 엉키니까 좀좀 잘라야 겠어 너무 엉켜가지고 뜨기 나빠 고추를 좀 매콤하게 고추를 좀 썰어줄게요 꼬고추 하나만 넣을거예요 내가 두개 넣으려고 배 갈라놨는데 하나만 넣어야지 청고추도 하나만 이게 숨죽고뭐 얼마 안돼 여기 음, 계란 하나 넣어주고 부침가루 넣고. 전분가루를 좀 넣어줘야지 쫀다 거리거든 물이 이게 좀 너무 내가 물을 확 부어갖고 너무 많아 저 부침가루를 조금 더 추가시킬게요 이게 쑥이 엉쾌해가지고잘안 섞어지네 아까 잘랐는데도 손으로 주물러 부르고 싶다 음. <웃음> 나는 그냥 이대로 붙여버려. 나 어, 이제 붙일 거야. 이대로 붙이면 돼. 밀가루가 뭉쳐 있어. 먹을 게 넘쳐. 응. 네? 먹을 게 넘쳐. 먹게 넘쳐. 아 우리 집에 먹을 게 너무 많어. 아휴. 다못 먹어 이 식구들이. 얘도 얼마 안 먹어. 양이 적어. 우리 아들도 양이 적어요. 얘도 얇게 부쳐야지. 얇게 부치면 부드러워. 꼬꼬 눌러갖고 이렇게 그냥 부음미가부음미라겠다쑥쑥 뭐, 뭐, 저게 이름이 뭐라 그이나 해놓고 또 이제 먹어지 꿈꾸물이 무슨 꿈꾸물이야 아 쑥버무 쑥리 쑥버무리 쑥버무리가 쑥버무리가 맛있나 자꾸 집어먹네 맛있게 생기지 그랬다 응 아, 그림 같은데. 그림 같아? 네. 아, 응. 아, 극한 진짜네. 응. 너무 좋아. 이게 자연산이잖아. 예. 네. 온상 저기 하우스에서 킨게 아니고 그래서 더 진한 거야 어 이거 너무 맛있어 먹어볼래? 음, 계속 먹었잖아요 그만 먹어? 응 음. 계속 먹었어 <웃음> 그만 먹은다네 뜬금없이 먹어볼래 <웃음> 계속 먹었는데 이속 먹었어 응 음, 맛있겠다 음. 이 쌀가루도 딱 알맞게 묻어진 것같아 이렇게요 쑥 버무리하고 쑥 빈대떡하고 이렇게 했어라. 봄, 봄이 그냥 돌아오자마자 그냥 내가 그냥 잽싸게 그냥 풀쑥 뜯어가지고 해보네요. 맛있어요. 이거 부침개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